안녕하세요 아크 여러분들 아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아크2에 관한 소식인데요 아크2 유출됐습니다 아크2의 렉스 디자인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사진과 같이 아크2에서 나오는 렉스 사진인데 이컨셉랩이라는이 친구가 유출을 했습니다 컨셉랩이 뭐냐고 하시면 이 컨셉 랩 이라는 이 친구가 여기 어, 요런 많은 회사들과 함께 쎄쎄쎄 하면서 디자인 같은 것들을 좀 같이 하는 친구들인데 어, 여기서 뭐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렉스 렉스 3d 모델링과 디자인을 유출을 했습니다 지금 안장이 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 아크 원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크 2 이, 이 모델링이 좀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왜 유출을 했지?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사진들이 이 트윗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테크 안장인 것 같아요, 보면. 아크투에는 테크가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까 일반 안장이고 여기 좀 보시면 좀 새로운 안장인 걸 봐서는 이게 약간 좀 테크 관련된 약간 좀 약간 좀더 업그레이드 된 안장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안장을 좀더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와 안장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안장에 약간 뾰족한 뾰족한 그 가시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이걸로도 뭔가를 좀더 공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잘은 모르겠는데 이걸로 뭘 음, 뭐 공격을 하든 뭘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레일러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이 3D 모델링과 이 영상에 있는 렉스 구현은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보면 음, 킹합입니다킹아자 오늘 이렇게 렉스 유출본을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크2의 렉스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아크1보다는 솔직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몸 전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게더 좋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들 들고 찾아올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Thank you.